안녕하세요 조니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실핀없이 고무줄 한개로 포니테일 예쁘게 묶는 방법입니다 포니테일 후 고무줄이 보이지 않게 숨기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뒤쪽으로 손 빗질 귀높이에 귀 맞추어서 묶어줍니다 풀리지 않도록 세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 가닥배기를 해서 두상의 볼륨을 살려줍니다 가닥빼기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포니테일 묶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고무줄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감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무줄 안으로 엄지와 검지를 넣고 모발을 조금 잡아서 세바퀴 감아줍니다. 마지막 세바퀴에서 모발을 고무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감아진 모발로 고무줄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실핀 없이 고무줄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주면 감은 모발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핀 없이 고무줄 한개로 포니테일 묶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